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 미래도시 푸른 의왕 미래도시 푸른 의왕 의왕의 새로운 시정구 미래도시 푸른 의왕 여러분, 때가 됐습니다. 시정구 외칠 때!